흔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수 없는 변사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면 죽은 시체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텐데요. 지금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문을 찍어 시체의 신원과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정보력이 빈약했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발견된 변사체는 신분을 확인할 길이 요원했습니다. 셜록홈즈처럼 척 보기만 해도 탁 하고 추리해내는 명탐정들이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소 무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1864년 프랑스에서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원 미상의 시신들은 모두 법의학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법의학 연구소라고 하니 뭔가 과학적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현대의 법의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시체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이를 위해 시체공시소 모르그를 세우게 됩니다. 신원불명의 시신들을 모아두는 시설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의 어둠컴컴한 공간으로 일반인들과의 일상과는 당연히 분리된 곳에 지어졌는데요. 그러다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면서 파리는 세계의 수도를 자처하며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체공시서가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세느강에서 건조올린 변사체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파리의 시체공시서는 세느강의 가운데 둥둥 떠있는 시태섬에 세워졌습니다. 모르그 건물은 사람들이 잘 다니는 대로 근처에 있었고 이전처럼 어두운 지하공간이 아니라 햇빛이 잘 비치는 건물 1층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모르그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체를 일정기간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당시 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구를 찾아서 신원 확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했는데요. 대리석탁자 위에 누워있는 시체를 유리 진열장 너머의 일반 대중들이 보고 혹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현상수배 몸을 공시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리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볼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한여름에도 일주일간 시체를 부패 없이 전시할 수 있도록 최신식 냉장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실제 이야기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호기심이 어두운 면으로도 발동을 하는 예제로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자극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될테니 참고해주세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는 다소 무섭고 괴기스러운 장소이긴 하나, 그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모르고는 관심 가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문의 토막살인 사건이나 신원미상의 머리 없는 변사체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라도 하면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르게 몰려들어서 시체를 구경했죠. 정작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여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저 화제가 되고 있는 시체를 너나 할것 없이 실제로 보고 싶어 몰려든 구경꾼들이었는데요. 이러한 구경꾼들은 신문을 가리지 않았고 여성과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요? 1880년대 후반, 세네강에서 신혼 미상 16세 정도의 소녀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했거나 치명적인 상처도 발견되지 않아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정작 신혼이 파악되지 않아 역시 이 소녀의 시체도 신문에 공고를 내고 모르고에 전시되었습니다. 행녀나이 소녀를 알아보는 이웃이나 가족들의 제보를 듣기 위함이었죠. 파리에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시체를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시체가 특별히 인기를 몰랐던 것은 바로 얼굴에 띈 신비한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모르구를 찾았고 높은 신분의 남자를 짝사랑하다가 시리에 빠져 자살했다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로맨스 이야기가 세간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895년 4월인 세네강에서 18개월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틀 뒤인 4월 4일에 역시 세네강변에서 3살 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르구에서는 바로 이두 여자아이의 시신을 전시했고 파리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모여들어 사흘간 모르구를 찾은 방문객은 1만 명이 넘게 되었죠. 초기만 하더라도 신혼불명시체의 연고지를 찾아주기 위한 의도로 시작된 모르구는 어느새 초기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체를 무료로 볼수 있었던 시체 보관서인 모르구는 날이 갈수록 그 인기가 더해졌죠. 연일 신문에는 그날 모르구의 전시들 시체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를 읽은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르구를 방문했습니다. 모르구의 인기는 파리를 넘어 이웃 국가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과 함께 파리의 관광책자에도 큰 지분을 차지하는 관광 명소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이제는 무료 방문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시체 연고지를 찾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모르구를 찾아온 사람들의 입장료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오라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디오라마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원래는 이동식 극장장치라는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나 실물 및 축소 모형을 뜻하게 된 단어죠. 박물관에서 종종 볼수 있는 지형 모형이라든가 모델하우스의 아파트 모형 등이 포함됩니다. 지형, 건물, 심지어는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루기도 하죠. 그런데 모르그에서 디오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신에다가 분장을 시키고 적당한 옷을 입혀서는 더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양에서의 시신불명의 시신에다가 한층 더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 동양의 시신을 중국에서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모르그를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 매체를 통한 화제거리나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모르고는 19세기 파리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21세기인 현재도 소재가 시신이 아니다뿐이지 이러한 심리의 원인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라든가,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하거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모르고 때와 비슷한 심리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의 기사는 더욱 자극적이고 클릭 유도를 통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모르고에서는 죽음의 진짜 형태를 볼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풀고자 모르고를 방문했지만 정작 시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해결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모르고를 통해 되려 사람들이 범죄나 시체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비롯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죠. 또한 동시에 이름만 거창했던 법의약이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모르구의 존재 이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1907년 파리 경찰은 모르구의 일반 공기를 중지하고 시신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공개 모르구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구경이라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진짜 시체가 아닌 사실을 재현하는 형태로 변하는 정도였죠. 밀라빈형 박물관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대한 디오라마 등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언론이 다루었던 화제거리에 대해 시사적이고 미학적인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킨 형태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불편했던 주제이지만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존재했던 시체 박물관, 모르브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음적 욕망은 시대를 불문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였다고 할수 있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